짠 안녕하세요 이지쌤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직장인분들과 대학생분들 그리고 뭐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이나 또 강의하시는 분들께 아주 좋은 팁이 될것 같습니다 이메일 서명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이메일 서명이란 게 뭐냐 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알려드리자면 이메일을 보낼 때 아래쪽에 내 마음대로 이미지를 집어 넣을 수도 있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서명이라고 하면 뭐 손으로 쓰는 그런 서명 이외에 이름과 직함, 직책, 그리고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까지 하나하나 상세하게 적힌 것을 말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파워포인트를 활용해서 디자인을 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만들고 나서 네이버 기준입니다 네이버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파워포인트로 지금부터 만들어보도록 하죠 고고고! 네 그럼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앞에 보이는 이 서명은 제가 직접 쓰고 있는 서명입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뭐가 필요한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메일 서명에는 자신의 이름이 들어가야 합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그리고 자신의 직책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어떤 대표 라든지 아니면 어느 학생이던 어느 직책에 있던 자기가 뭐 운영하는 블로그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이렇게 적어줄만한 그런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셋째, 자신의 연락처가 필요합니다. 뭐 연락처의 종류에는 정말 많겠지만, 전화번호, 그리고 이메일, 그리고 홈페이지. 뭐, 예를 들어, 팩스번호나 뭐 일반 전화까지 다양하게 많겠죠.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이제 그런 아이콘과 그런 번호를 통해서 만드시면 되겠는데, 즉, 이름, 직책,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정도는 아주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하는 그런 내용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현재 왼쪽에는 제가 mvp 로고를 넣어 놓긴 했지만 이렇게 여기 안에 사진이 들어가도 돼요 여러분들의 사진을 집어넣어서 만들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검정색 배경에 슬라이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배경서식 들어가면 색상을 바꿔줄 수 있는데요 굳이 왜 검정색으로 바꿨냐면 흰색 바탕에 메일 서명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인데요 하얀색으로 작업하면 잘안 보여서 그러니까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삽입 도형에 들어가서 직사각형 도형을 일단 원하는 크기만큼 그려주도록 할게요 만약에 정확한 센치가 필요하다면 이게 오른쪽 상단에 보면 센치까지 입력할 수 있으니까 이점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서식 들어가서 선 없음 색상은 흰색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왼쪽 상단에 이미지가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왼쪽 상단 삽입으로 가서 그림으로 들어간 다음에 원하는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올게요. 저는 제 사진 말고 뭐 여기 있는 이 남성 사진의 얼굴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크기를 작게 만들어 줄게요. 그런데 이미지의 비율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미지를 잘라주도록 할게요. 자, 자르기를 눌러주시고 오른쪽에 가로세로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1대1 비율로 잘라줄게요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변하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 얼굴 모양이 좀더 도드라지게 나오게 하려면 이미지를 좀더 크게 해줘야 되겠죠 얼굴 크기를 한 이만큼 크게 해줄게요 바깥쪽에 있는 이 동그란 점을 쉬프트 키를 누른 채 이렇게 키워주셔야 합니다 원래의 비율을 유지한 채 해주셔야 되는데요 요렇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Shift 키를 누른 채 다시 한번 크게 해주고, 이동시켜서 얼굴만 크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이 되겠죠? 자, 그리고 크기를 Shift 키를 누른 채 조금 작게 이렇게 만들어주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여기에 선을 하나 그려볼 거예요. 삽입, 도형, 선, 도형을 선택하고, Shift 키를 누른 채 아래쪽으로 내려서 하나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 색상도 바꿔줘야 하는데요 도형 윤곽선의 색상을 그냥 저는 좀더 짙은 파란색으로 할 거고 깨도 조금 더 굵게 2.5pt 뭐이 정도? 네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 이름과 직책 그리고 번호 같은 것들을 입력할 건데요 저는 여기에 텍스트 상자를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삽입 텍스트 상자 여기에 제 이름을 이지훈 이렇게 적어볼게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해줬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기본 글꼴로 하면 진짜 느낌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글꼴인 맑은고딕 말고 나눔 스퀘어체 라고 하는 것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부분은 좀 두꺼워야 하기 때문에 엑스트라 볼드 체로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름을 좀더 크게 그리고 아래쪽에는 무슨 뭐 어디 대학교면 대학교 부서면 부서에 대한 내용을 적어줍니다 자, 여기 있는 이 텍스 상자를 그대로 아래쪽으로 복사를 할 거기 때문에 컨트롤 쉬프트 키를 누른 채 아래쪽으로 이동시켜서 텍스 상자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글꼴 크기를 조금만 더 작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들의 회사 이름이나 직책 같은 것들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땡땡땡땡 회사 땡땡땡땡 부서 땡땡땡땡 직책 뭐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글꼴 조금만 더 작게 해줘야 되겠어요. 그리고 글꼴은 나눔 스퀘어 엑스트라 볼드가 아닌 그냥 나눔 스퀘어체로 해주도록 할게요 왜냐면 이름이 좀더 부각되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제 아래쪽에다가는 번호를 입력해 볼 겁니다 번호를 입력하기 전에 번호를 표시하는 아이콘이 있죠 그런 아이콘을 어떻게 다운로드 받냐면 오피스 365 버전에는 삽입에 가면 여기 아이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원하는 아이콘을 가지고 오면 되고요 만약에 보고 계시는 대다수의 구독자분들은 아무래도 오피스 365가 아니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있는 플랫 아이콘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아이콘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일단 예를 들어서 전화다 그러면 콜 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그럼 전화와 관련한 이런 아이콘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 있는 이 검정색 아이콘을 그대로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보통 전화는 스마트폰이니까 이 스마트폰 눈 모양 누르시고요 그리고 여긴 이 검정색 이 상태로 PNG 형식으로 그리고 512 사이즈로 다운로드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다운로드 받았던 아이콘을 그림을 통해서 삽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아이콘을 삽입을 했고요 잘안 보이기 때문에 크기를 작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훨씬 훨씬 작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작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오른쪽에 번호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텍스트 상자를 그대로 컨트롤 키를 누른 채 복사해서 글꼴 크기를 더 작게 훨씬 작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번호를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010... 000 000 000 000 000. 자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이메일 주소를 적을 거면 이메일과 관련한 아이콘을 다운로드 받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너무 너무 쉽죠 자 이것을 이제부터 어떻게 하냐면 전체 다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면 붙여넣기 옵션이 나오는데 여기서 그림으로 붙여넣기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가 그림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무것도 수정하지 못하는 자 이것을 이제 크기를 조금만 작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면 여기 그림으로 저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눌러 줄게요 그리고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메일 서명이라는 파일 이름으로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저장했던 이메일 서명이라고 하는 이 파일이 저장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로 저장된 서명이 나오게 되죠 자 이것을 네이버 메일에 삽입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의 블로그를 먼저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네이버 블로그는 다들 있으실거라 생각하는데 뭐 사용하지 않는 블로그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여기있는 포스트 쓰기를 눌러볼게요. 그리고 사진으로 들어가서 방금전에 만들었던 파일을 삽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전에 저장했던 이메일 서명을 열기를 눌러서 올리기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가 삽입된 것을 볼수있고요자이 상태에서 여기 아래쪽에 보면 html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요것을 누르면 여기에 html 편집 코드가 나옵니다. 이 코드를 활용해서 이제 서명을 삽입할 수가 있게 되는데 여기에 src는 땡땡 이부분 있죠. http 주소를 어디까지냐면 쭉 긁어서 여기 png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복사를 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메일로 들어가야 하는데요 자, 이메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왼쪽에 보면 여기에 내 메일함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메일함 관리를 눌러 줄게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다양한 메일 옵션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서명 설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서명 추가를 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이 상태에서 이제 괄호를 입력해 주시고 imgsrc 그리고 는 쌍따옴표를 입력해서 방금 전에 복사했었던 주소를 붙여넣기 해줍니다 그리고 따옴표를 다시 한번 입력해주시고 다시 한번 괄호를 입력해주시고 여기 는 미리 보기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미리 보기가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장을 누른 뒤에 여기 는 연습용 서명을 선택하셔서 확인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제부터 메일을 쓸때 아래쪽에 방금 전에 입력했었던 메일 서명이 들어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이미지가 큰걸 원하시지 않으신다면 애초에 저장을 하실 때 파워포인트 여긴 이 화면에서 이것을 더 작게 한 다음에 이미지를 저장하시고 여기에 넣으시면 더 작게 나오게 될 겁니다 네 여러분 잘 만들어 보셨나요? 이메일 서명 만들기가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뭐 진짜 디자이너가 아니더라도 나만의 독창적인 서명을 만드는 거는 그다지 어려운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의를 통해서 아셨을 것 같아요 안에 들어갈 내용들은 정말 많지는 않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진짜 중요하다고 라 생각하는 것들만 넣어주시면 되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이 자료는 블로그에 공유를 해둘게요 그래서 블로그에서 다운로드를 받아 가시고 그리고 안에 있는 색상이라든지 뭐 느낌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바꾸고 싶은 대로 활용하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께 다 나눠드리는 그런 이지쌤이니까요. 네, 이렇게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이지세상 유튜브랑 블로그 많이 많이 좋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지세상 이지쌤이었습니다. 안녕!